안녕하세요. 파완이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까렌다시의 849 만년필입니다. 이까렌다시팔849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까렌다시에서 나온 거의 저가형 만년필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한 4만원? 아니다 5만원 주고 샀나? 5만원 정도 주고 산 걸로 기억하고 을 있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무기부터 재보도록 할게요. 무기는 19g으로 알루미늄 시질에 어, 많이 배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육각형 모습에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까렌다시라고 적혀있는 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 까렌다시라고 적혀있어요. 져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지금 새로운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조금 모르겠어요 <웃음> 실험, 실험적인 험 거라서 그리고 메이드 인 스위스라는 로고도 박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관 모습 다 살펴봤고요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특징이 별로 없어요 외관상으로는 클립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까른다시 로고가 박혀져 있고 근데 까른다시 로고를왜 여기 클립 안쪽에 넣는지 솔직히 의문이긴 해요 이거를 제가 빼보려고 해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뺐다가는 이게 흠집이될것 같아서 뺀. 요거 시도는 해봤는데 시도까지만 하고 빼지는 않았어요 왠지 흠집이 스크래치가 상당히 날것 같아서 일단은 내네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네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내부는 네 일단은 안쪽이 까리나시 만년필의 녹화가 <urgency> 새겨져 있고요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까리나시의 녹화가 여기 새겨져 있고 펜촉은 상당히 잘 깎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피드 부분은 상당히 유광을 나타내고 다른 만피가 다르게 상당히 유광을 나타내고 있고요 빛이 비쳐도 이렇게 유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만필 자체는 일단 사시면 컨버터가 기본 내장으로 되어 있, 들어가 있거든요. 네, 내장 컨버터에는 까렌다시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잉크가 없는 상태인 것 같네요. 어쨌든 어, 잉크가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잉크가 있는지 확인은 안 했다. 네, 잉크가 없는 관계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필압 필기감 자체는 상당히 좋, 좋은 편이에요. 사각사각 거리는 필기감으로서 어, 잉크가 나오네 사각사각한 필기감으로 상당히 어, 깨끗한 깨끗 필기감을 선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필압을 주면 당연히 어, 필압에 따라서 잉크가 좀더 굵게 나오고 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필압이 상당히 말랑말랑한 편에 속해요. 그 초기, 초기 상당히 말랑말랑한 편에 속하는데 초기 상당히 연해서 어 일단 필압을 조금만 주어도 굽게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일단은 뭐 알루미늄 소재의 멜련필이고 어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게 좀 돌아간다는 거 정도? 제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요게 좀돌아 저도 이걸 자체를 여기 요 손잡이 자체를 여기 그립 부분을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육각형을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자주 했어요 하지만 뭐 그거 외에는 별다른 아쉬운 점이 없어요 솔직히 아쉬운 점 억지로 만들어냈다시피 할 정도로 아쉬운 점이 없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만많필이고요뭐 컨버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 4만원 4만 5만원 정도 하니까 어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입문용으로 사신다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일까지파마이의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